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 저번에 제가 이제 버그플레이에서 첫번째 보스만 된다고 했었는데 두번째 댓글 보고 두번째 리네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도전을 해봤거든요 지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 쫄도 이제 완벽하게 걸리는 방법을 알았고요 이게 힘든게 지금 처음에 맨처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풀리면은 아마 또이 상태로 안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처음 나오자마자 바로 오셔야지 이렇게 할수있고요 일단 은 한번 한바퀴 돌아보고 또 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죠 아니죠 리셋시키면은 다들 원래 자리로 가니까 전부 다 리셋시켜놓고 한번 이렇게 또 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살짝만 지금 오른쪽으로 꺾여도 다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좋은 점이 지금 쫄도 다같이 여기 걸리기 때문에 이게 참 좋아요 꼭 이게 녹화한다고 하면은 매번 안돼가지고 제발 이번에 한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쫄이랑 같이 걸린다 하더라도 쫄이 원거리 공격을 하기 때문에 데미지는 계속 있기 때문에 스킬 세팅 다 범위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거리 같은 분들은 범위기로 이렇게 세팅해주시면 되구요 범위 공격 있는 것들 어 근거리분들도 새로운 패시브 나왔죠 그거 덕분에 범위 공격 있는 스킬 세팅으로 해주시면은 여기 이 버그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에 요렇게 다 오게되면 이렇게 뭉치게 되죠 한번에 저렇게 몹들이 뭉쳐있을 때 바로 가줍니다 바로 아 역시 쫄은 또 안따라왔네요 또 쪼은 조금만 포션 빨면 되니까 먹어주면서 잡아줍시다. 중요건이리니아가 걸렸다는거 걸렸죠? 데미지 제대로 들어갑니다 제가 근거리는 직접 확인을 못해봐서 모르겠지만 한 여기쯤? 아 그래도 데미지 들어올 수 있겠네요 일단 클리어했던 근거리 분들이 범위기로 세팅하고 하니까 충분히 잡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부터는 다시 단일길로 바꿔주고 자, 요렇게, 그냥 잡을 때까지 구경만 하면 있으면 되겠죠? 아몇분 만에 잡을지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줄때 데빌 체스까지 사용해서 딱 5분 만에 클리어 했습니다. 제투력은 87만 7천이고요 요리 이렇게 다 사용했습니다. 전투 주문서, 요게 아마 해피, 명중, 치명타 500씩 각각 올려주는 주문서거든요. 자 이렇게 버그로 아주 깔끔하게 클리어 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보스 나오는 구간은 다 끝났고요 구막 4장은 완벽하게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구막 5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막 5장은 마음에 드는 재료 여기서만 보스가 나옵니다 다행히도 NPC 어그리 가능하기에 쉽다고 느껴지고요. 쫄이 나오는 구간이 총 4번입니다. 4 번에 쫄 구간을 잡고 나면 보스가 등장하고요. 이 NPC 어그리의 가능한 공간은 총세군데 있는데 첫번째 구간이 바로 이 위로 가는겁니다 이 자리에서 NPC한테 어그 넘기고 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고요 아처 캐릭터로 할땐 몰랐는데 밑에 공간에서 하는게 훨씬 더 편하더라구요 구막 5장에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어글 핑퐁은 가능한 구역이고요 이쪽 가봤는데 이쪽은 원래 보스가 나오는 자리 바로 밑이어서 여기는 어글 핑퐁이 되지 않습니다. 리셋되는 자리는 바로 이쪽으로 나가는 길 그리고 여기 끝 이렇게 두가지가 있고요이 두가지가 가장 가까우니까 왔다갔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딜타임 한번 가지고 나신 후에 여기 피가 없어서 빠지잖아요 빠질 때 여기 끝에서 이렇게 여기서 HP 회복 가지는 시간 가지시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나와서 또한번 딜타임 가지시고 빠질 때저 끝으로 빠지시면 됩니다 와 이거 방금 죽을 뻔했네요 요런 식으로 계속 피 채우고 공격하고 피 채우고 공격하고 아주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또 요렇게 계속 무한 반복으로 몇 분만에 잡을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피 채우는 시간이 기니까요 부분은 이제 중간중간 컵편집으로 보도록 할게요 매지전 같은 경우는 특화 여기 기사회생 요걸 배우면은 80초에 한번 최대 생명력의 30% 즉시 회복하거든요 아마 제가 아까 회복하는 양을 보니까 16,000을 그냥 바로 회복을 합니다 쿨타임 리스트에는 안보여서 이게 정확히 몇초 남았는지 알 수가 없죠 매지전은 감으로 요 쿨타임 맞춰야 됩니다 80초 최대한 포션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크게 한번 돌아줘서 이 부분은 근거리 캐릭터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겁니다 단 영웅 스킬이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실패했죠 그냥 실패하면 어그를 해제해줍니다 아 요건 왜지? 어왜 리셋됐지 이거는? 네 매지션의 기사회생만 믿고 <웃음> 깝치다가 <웃음> 한번 죽었거든요 아 크리 뜨니까 16000까지 들어오더라고요제 HP가 20%까지 내려가면은 한 13000정도 되는데 아 크리 데미지는 전혀 못 버티니까 이 기사회생으로 노는 방법은 안통했습니다 HP 회복은 70%까지 올려놨고요어유 크리 한번 떴죠? 크리 한번 떠주면 그냥 빼는게 좋은것 같아요 빠져서 피해 회복 기다리면서 같이 쿨타임도 기다립니다. 자, 2초, 1초, 이제 또 다가오죠? 다가올 때 반대편으로 가서 미리 이렇게 가줍니다. 아까 리셋된 이유가 몬스터하고 뒤에는 NPC 간격이 너무 벌어져서 그런 거였습니다. 벌어지면은 저한테 따라오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npc가 우리가 멀어버리면은 얘가 npc한테 그 타겟이 가지 않고 그냥 리셋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원거리 분들은 쉽게 도망갈 텐데 근거리 분들은 좀잘 모르겠어요 이 간격이 근거리 분들은 가까이서 공격하기 때문에 이 간격 벌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좀더 미리 미리 빠지셔야 겠죠 제 생각에는 cc기가 이제 끝날 때쯤에 미리 도망 가셔야지 근거리분들은 이렇게 안전하게, 어, 피하고, 딜 놓고,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한 바퀴 돌고, 저 구석으로, 맵에 있는, 여기, 한시 방향으로 가는 한 가지 방법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거리분들은. 원거리분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요 자, 아직 밀착이 안 걸렸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간격이 조금 애매하니까, 이건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거리는 괜찮죠? 바로 이렇게 돌아가니까근거리 분주도 그냥 이렇게 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드릴링 방법일 것 같아요 자이 상태로 한번 몇분만에 클리어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스까지 다잡게 되면은요 구막 5장은 완벽하게 클리어가 됩니다 요 두개는 그냥 말만 몇번 걸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바로 여기 6막 1장 보스가 나오는 이곳으로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요 뒤쪽은 이제 다음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